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따로입니다 네, 여러분. 제 주제들이 하나같이, 어, 엉뚱하죠? <웃음> 제가, 어, 약간 장난기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내용이 다 주옥 같아요. 그, 며칠 전에 그 찍은 그거 있잖아요. 이 생망. 그것도 들어보면 내용 좋은데, 그거 올리고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웃음> <웃음> 구독자가 오르질 않아. <웃음> 그리고 그 뭐지? 그뭐 들이 대면은 어 밝힌다고 오해야 될 오야 할까? 그것도 내용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이상한 거 하나 없어. 근데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잘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목을 좀 얌전한 걸로 했어요. <웃음> 제목만 얌전할 수도 있어. 내가 카드를 이렇게 뽑아 놨는데 리딩할 때 제, 제목과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항상 그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카드 리딩 할 때, 제목하고, 그쵸, 그렇죠? 제목하고 카드가 영 다르게 갈 때가 있어서,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나요. 그런데 딱 열어보면 좋은 게 들어있으면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제목을 갖다가 좋게 해주는 거를 더 좋아하시나봐. 암튼. <웃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섹스피어 하면은 생각나는 말 그거, 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말서부터. 근데더 유명한 것도 또 있어요. 더 유명한 거. 어 그게 영화 때문에 아마 유행해,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랑은 미친 짓이다 그거 있잖아요. 음 그거 섹스피어가 한 말이거든요. 섹스피어가 사랑은 미친 짓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나를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은 누구일까? 네, 나를 미친 듯너 불나방처럼 그냥 사랑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카드 뽑아냈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음, 나를 미친 듯 아, 미친듯 사랑할 사람이 누군지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칠 뜻 사랑한 사람 누굴까요 요즘에는요 왜 미칠 듯 사랑을 하지 않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신세 아 가는 인생 뭐 그렇게 어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음아 그냥 그그 그 빨대 꼽으려는 인간들도 너무 많고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아, 어쩌다가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 어디 봅시다. 나를 미칠 듯 사랑할 사람은 누구? 음, 여기는 미칠 듯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음, 혹시 전남친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셨어요? 음, 그런 것같은데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상처를 너무너무 크게 아는 것 같네. 이게 사랑했지만 어, 사랑했지만 이게 두 케이스예요. 어떤 두 케이스냐면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했다거나 멀리 가야 했기 때문에 헤어진 경우 아니면 멀리 딴데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두고 간 것일 수도 있고 두두개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서 있는 게 아닌가 상처가 갈수록 이렇게 상처가 한번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가 나지지 않고 더 날카로워져가지고 내 가슴을 계속 찌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디 봅시다. 이게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애를 겪었을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음. 왜냐면 그 사람은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미칠듯이 미친 듯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이 어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언 무엇, 무엇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변한 게 아니었었던가 음 과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물부를 가리지 않는 단 말에 약간의 두 가지가 있는데 물부를 안 가리는 경우는 어, 그냥 무턱대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고 한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경우예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걸 뛰어들었을 적에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이고. 아 죄송해요. 어, 겨울이 되니까 저 보일러 소리가 너무 자주 나자 음. 맥이 끊겼네.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일에는 다소의 자기의 희생에 있더라도 강행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진짜 뜨겁게 사랑했거나 음.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도중에 어떤 그일 때문에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냥 이별을 강행하고 갔다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이미 음, 지금 카드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제가 말 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목적한 거, 어, 자기가 계획한 거에 대한 그 성취욕이나 이런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음, 남자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음, 어, 너무 어, 이, 그렇잖아 사람이 얼, 어차피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어, 남자든 여자든 서로 그 음향의 조화라고 그러잖아 어, 남자끼리만 살지도 않고 여자끼리만 살지도 않는다는 뜻이지 남녀는 한 쌍으로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진정한 짝을 찾으러, 짝을 찾으러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목적한 거 외에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된게 아닌가 여러분들의 상처나 아픔 따위는 이 사람한테는 가 관심이 없었다라고 봐 어. 오로지 자기가 계획한 거 어쩌면은 여러분들하고 사귈 때, 사귈 때도 이런 식으로 사귄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가 떠나갈 때는 물부를 가리지 않고 떠나간 거지 음, 좋겠다 음, 물부를 가리지 않아서 암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 성공을 이룬 게 아닌가 어. 사랑을 버리고 어, 떠나서 어, 어느 어 정도의 그래도 자기 기반을 찾았다라고 봐 어. 실질적으로 멀리 떠나갔거나 아니면은 영마성이 있는 직업이거나 뭐 그런 거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뭐 무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 요즘은 솔직히 영마성 직업이 나왔다고 해도 다 인터넷으로 클릭으로 다뭐 세계 각 곳곳에 무역하기 때문에 굳이 현장을 가볼 필요가 없어. 현장은 쪼그라들기나 가는 거지. 음 암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잖아. 아, 이럴 면 내가 욕한 걸 갖다 치셔야 되는데. <웃음> 아, 이럴 때 진짜 난감해.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어나 나도 열 받거든요.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있어.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어, 얼만큼 사랑했냐라면, 각골명심이라 그러죠? 뼈에다 새겼다. 어, 뼈에다 새긴 사랑. 뼈에다 새겼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쵸? 어, 사랑한 만큼 아프, 아픈, 아팠던 게 아니었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미칠듯이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이 이게 과거형이었나 어, 그런 것 같아. 어, 과거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일 수 있겠네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왜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둘중 하나 둘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발편을 마련하고, 어, 발을 마련하고, 자기한테 기반이 돼줄 곳으로 갔다던가, 음, 아니면, 어, 자기가, 어, 내가 기반이 돼줄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어, 그, 거에 갈림길에서 놓고, 이미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미 생각은 정해졌어 생각은 정해졌지만 이이 이 사람의 고민은 행동인거죠 여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의 행동을 두고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게 아닌가 음 그런게 아닌가 싶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항상 음 그, 갈림길에서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혹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건가? 음. 어허, 이게 뭘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두고 어, 사, 자기의 인생 그러니까 이그 옛날에 그 이휘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이거 있잖아 어, 그런 거 같아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결심은 어, 여러분들을 뒤로 하고 가는 게 아니었나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음, 이 사람이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음, 아 아직까지는 딱히 확신이 쓰지 않아서 이 말은 조금 아껴야 될 듯해. 어, 왜냐하면은 이 카드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천천히 풀어 나갈게요. 음, 맞아, 맞아. 이 사람도. 여러분을 두고 갔던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어,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갔다가 많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가서 행복했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음, 행복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왜죠? 이 사람이 혹시 혹시 혹시 여러분한테 돌아올 건가 음 어디 봅시다 왜냐면 완벽하게 돌아온다는 말은 없고 완벽하게 돌아온다는 말은 없고 음 이게 뭘까요 완벽하게 돌아온다는 말도 없고 그냥 마음만 있는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그거 알아요? 그, 어, 이,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지. 그 2pm에 기다리다가 지친다.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 그리움에 지쳤다라고 봐. 그리움에 지쳤지만, 음 그리움에 지쳤지만,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올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음, 그리움에 지쳤지만 이 사람은 감정적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을 차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 사람은 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갖다 계속 다그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음, 계속 자기를 다그쳐. 여러분이 생각나고 진짜 그리움에 지쳐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갖다 생각하는데 어, 그걸 그 생, 그리움에 지쳐 떨어질 때면 너무 마음이 그 바다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빛 하나 들어오는, 들어오지도 않은그 깊숙한 것까지 빠져들어. 그러면서도, 어,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목표가 너무너무 뚜렷해요. 음.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음, 사랑은 뒤로 놀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냐, 사랑하냐? 음, 맞아요. 미친 듯 사랑하냐? 그것도 맞아. 그렇지만, 어, 자기의 목적이 더 먼저라는 거야. 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두고 떠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두고 떠나가서 음, 이 사람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하지만 어, 마, 이 사람도 마음은 아픈 것 같은데 이를 어떡하지? 음. 근데 왜못 돌아오는 거야? 음. 대축은 진작은 가지만 확실한 카드가 뽑히지 않아서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왜 이렇게 아프면서 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은 진짜 우라지게 많이 생각해. 어 정말로 우라지게 많이 생각해 어 많이 생각하는데 우라지게라는 표현을 갖다 써서 미안한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많이 생각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지는 표현은 되게 되게 조금일 거야 어왜 그러냐라면은 아까도 말했잖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목적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사람이 생각한 걸 갖다가 앞지를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그리움에 지쳐 쓰러져 잠들지라도 그 그리움에 지쳐 쓰러진 그 잠마저도 내가 목적한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 이 사람 돈에 환해 맺혔나? 음. 뭐그 어렸을 때뭐막 어, 완전 진짜 찢어지게 갈아 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개무시를 당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가슴에 진짜 철천지 피가 맺혔나? 어, 뭐 기필코 성공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표현을 잘안 해. 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죽어. 어. 이저기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죽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하... 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두고 떠나간 사람이 아마도 여러분을 갖다가 미친 듯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미친 듯 사랑한 듯 싶고. 이 사람은 음, 어이 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계획한 그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 왜 라고 하면 아직 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그 뿌옇게 나왔다. 뿌옇게 나왔고 어 저기 막 뭐,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아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되면 음 혹시라도 이 사람 사람의 마음은요 진짜 그래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거라도요 어떠한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된다니까 어, 이 사람이야 어, 여러분을 떠나갔어 여러분을 떠나갔지만 어, 떠나갔지만 어~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은 나를 그러니까 하찮게 뭐 굉장히 그렇게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요만큼밖에 쳐다보지 않나 어~ 그냥 자기가 뭐 생각날 때 가끔 한 번씩 뭐 모에 잔이 이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하고또 한동안 또쭉안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다녀갔다는 흔적만 살짝 남기고 그런 거지 어~ 자기가 다녀갔다는 흔적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뭐 딱히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서, 설마 잔이 이런 것도 안할 수도 있어. 내 SNS에 그냥 슬쩍 들어가서 혼자서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지나 각오 하나만큼은 누구 누,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것같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면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요. 제 억눌러. 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 억눌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달리면 은이 어, 사람이 돌아올까요? 글쎄 여러분이 이미 매달려 봤을 텐데 어. 이미 매달려 봤을 텐데. 어디 봅시다. 아마도, 음, 1번 카드는, 음, 재해가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재해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어, 재해가 될것 같, 근데 그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 어,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어, 이 자기가 계획하고 이런 것에는 진짜 집념이거든 엄청나게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잃어야지 직성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음 말수가 적고 자기 사색에 잘 빠지고 음, 그리고어잠 어, 얼핏 보면 잠수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어, 잠수 타는 거 아니야 그냥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 음,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물론 가끔씩은 달달한 말도 해요 달달한 말도 하는데 그그이 사람 성격상 그렇게 맨날 어, 물고 빨고 사랑의 허니달린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오 여러분 제외할 수 있겠는데요 음.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음. 이게 음 과정은 더뎌어도요. 과정은 더디고 어 진짜 답답해서 미쳐 죽을 것 같아도 어 미쳐 죽을 것 같아도 이 사람이 한번 결정 내리면 그냥 쏜살같이 올 거예요. 음이 사람 성격 알잖아. 손살 어, 같이 온다. 근데 과장은 진짜 느리 터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우라병이 우라병이 날 정도가 돼야지 될것 같아. 어 맞아요, 맞아. 여기는 음이 사람 돌아올 것 같은데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많은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 음주그 저기 막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기의 마음이 있다만 해도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마음은 요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갖다가요. 이쁘게 하기가 조금 곤란한 구조가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여요. 음. 여러분의 배려는 좀 적다라고 봐. 음. 왜냐면 여사라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음, 이길 수가 없어. 왜이 사람 말딱 안하고서 잠수 그러니까 가, 이거는 그 진짜 뭐 어딜로 사라지는 잠수가 아니라 일단 말딱 안하고 방에 가서 틀어 박히면 어, 이거 끌어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음. 지가 나오고 싶어야 되는 거야. 음. 아유, 굉장히 힘든 사랑을 어, 너무 너무 힘든 사랑을 하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떡하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하고 재해는 가능하다. 어, 재해는 가능하고, 재해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다. 어, 이 사람의 성격이든, 어, 정말 답답하게 와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자기의 목적을 갖다가 이루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어, 이루어요. 그거를 이뤄놓고서 온다는 거지. 음. 그런 그 저기 뭐,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 거야. 왜냐면 거의 일중독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응, 워커홀릭 같은 거. 어. 그 그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음 맞어. 워커홀릭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 어. 한번 이렇게 딱 어, 잠수를 타기 시작하면 어, 그런 것들 잠이 사람이 잠수를 너무 잘 타요 그런 것들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힘들다 하더라도 이 카드는 갈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카드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냥 참고 갈것 같아요. 음. 개중에는 어 개중에는 어 어디 봅시다. 음음 개중에는 음, 어 다는 아니고 어 개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어, 이렇게 왔으면 은 뭔가 그거 있잖아. 마음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게 있고 어, 좀 내가 이때껏 너를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되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거는 힘들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우울하다라고 봐. 음 이미 제한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이게 이미 제한분도 있고, 이게 어, 미래형일 수도 있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땐이두 사람은 헤어지기는 힘들어. 음, 헤어지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분 자체도 어, 여러분 자체도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 어. 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확 잡아서 이끌 때는 확 잡아서 이끌어버리거든. 어, 여러분들은 조금, 그, 그, 그, 그, 길을, 갈 길을 갖다가 정해줘야지 그런 데서 좀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되게 마음, 음, 마음 자체가 힘들지. 왜냐면 사랑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내보이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랑은 맞나요? 라고 보면, 예, 미, 어, 미친 듯 사랑하는 거 맞아요. 미친 듯 사랑한다, 진짜로. 어, 그렇지만, 이,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쉬운 성격이 아니라라는 거야. 음,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그, 어, 사랑은 미친 짓이다. 어, 내게 미친 듯 나를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은 바로 어, 전남친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번 카드는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친듯 사랑할 사람이 누굴까요 음, 여기도 미친듯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여러분하고 사랑 진짜 달달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어, 마음만 가득하고 어, 오지는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한다 말을 못해? 어. 그 옛날에 그 파리의 연, 연인의 그거 그 박신양의 대사가 생각나네. 어. 왜저 사람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그거 있잖아요. <웃음> 왜저 여자가 내 여자라고 말을 못해? 이런 거지. 음. 아 진짜 이 말하니까 또 생각났다. 우리 남성 시청자 여러분 일본 그거 이좀 해석을 안 해줬는데 아 이것도 자꾸 리딩하다 보면 까먹어. 어, 이 사람 이게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를 미친 듯 사랑할 사람. 어,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직업적으로 보면 음, 비춰주는 것에 비해서는 어, 좀 덜할 수 있어요. 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다라고 봐. 어, 뭐 직업이 좀 어, 예술성이 있는 직업일 수 있지. 어, 뭐. 글쎄요. 뭐 예술성이 있는 직업이 뭘까? 어. 뭐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리고 디자인이면서 그런 것도 꼭 디자인이 예술성이 있다 볼수 있지만 좀할 어 활동적인 예술성이라 그래야 되나 암튼 어, 요즘은 직업이 다양하잖아 예를 들어서 의상을 갖다가 디자인한다 그래도 우리가 뭐 이거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어, 아니면 웹디자인을 한다 그래도 뭐, 디, 뭐 저기 해야 되고 푸드 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 영업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감각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어떤 사람은 숫자의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조금 분석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예, 예, 예, 뭐 예체능에 있더라도 그 예체능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무슨 저거 그것도 하나의 저거지 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남이 마음을, 마음을 갖다가 음, 어떤 감정이입이 잘 된다 그래야 되나 어, 감정이입이 잘 된다라는 거지 아와 이렇게 점은 이 카드들이 이렇게 나올까 음. 이게 이게 누굴까요 음. 좀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제어가 좀잘 된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 제어가 이, 이 사람도 엄청나게 잘 되네.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남이 상대방의 감정 이 잘해 주지만 어 아니다 싶으면 탁 자른다 라고 해야 되나 어 그리고 경고망동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 무조건 뛰어드는 타입은 아니야 음, 무조건 뛰어드는 타입도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정도 지위가 지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음 그런거지 뭐그 솔직히 핸드폰도 다 예능이에요 왜 예능이냐면 거기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다 들어가잖아 어,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딱히 이게 직업을 갖다가 불리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자기의 뛰어난 감각으로 뭔가를 갖다가 판단하고 직관을 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어떤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는 그래도 반곱께나 낀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리고 저 이거 막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어 그래도 자기가 일적으로 일적으로 필요한 것에서는 어좀 움직임이 빠르다라고 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 내가 어 내가 여기 내가 내가 누구 누구인데 야 그거 내가 하랴 뭐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가 그래도 그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딱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달려간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성격이란 말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뭘까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할 때도 어,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결정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경고망동 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갈 때는 내가 이거를 택하면 은 어떤 어떠한 나한테 이익이 있고 어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 같다 분석을 다 마친 다음에 야이 사람이 어 행동을 할 거라는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 분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망설임이 있다라는 거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친 듯 사랑할 것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러분의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다 음. 여기는 과거 연인에는 아니네. 음. 그런데 왜이 사람이 오질 않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딱 여러분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음그 사랑을 할 때도 분석이 끝나야 사랑을 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 이 사람 어저 사람 행동 저렇고 뭐 이런 거다 일일이 분석을 해. 어. 분석을 하고 어, 그 분석이 다 끝나고 또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기 막 그러니까 저기 막 모르지. 막 마음을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에요.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요? 참 애매하네요? 혹시 이 사람 이미 여러분 남친이에요? 이미 남친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어, 마음 같아서는 오고는 싶은데 쉽게 오지는 않는다 음.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은데 쉽게 오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지켜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 맞아. 어. 이거 전 남친인 것 같은데? 음. 전 남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어. 왜 그러냐 왜 하면, 이제 이유를 알것 같네. 카드가 좀 여기 저기, 저기 애매하게 나좀좀알 길이 없게 나와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외모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좀 성격 좀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좀 외향적이다 어 근데 막 이렇게 여러분도 경고망동하는 그런 외향적은 아니에요 어 저기 막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막 이래.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프로포즈를 하려다가 만것 같아요. 음. 프로포즈 하려다가 만 느낌이 나.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니까, 우리, 우리 한번 잘, 우리 한 번, 어, 좀 사겨보자, 뭐, 이런 제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 이 사람이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본 거지, 곰곰이 되짚어 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기에는, 어, 이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좀잘놀줄 안다 어~ 잘놀줄 안다라고 보지 근데 이 사람 그게 싫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시, 조금 식었다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우리 한번 사겨보자라고, 어, 사겨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하고 진짜 연인으로서, 어,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발길을 돌린 게 아닌가 싶어요. 발길 돌리기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음. 전에는 여러분에 대하면 이만했다면 은 이게 딱 줄어든 거지 그것을 보고서 아니 뭐잘 노는 게 어때서 뭐 지금 놀지도 마, 못하고 저기 해?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음. 이게 진짜 패폭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양다리였던가. 어. 이거 남자분이 남자분이 보신다면은요. 어, 여, 여, 남자분이 보신다면은 그치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그저기막 우리 좀 우리의 관계를 좀잘 만들어보지 않을까 않을래라고 얘기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어, 너무 어, 잘 노는 거, 어, 잘 노는 거를 보고서, 어, 마음을 좀 접, 돌렸다? 아니면은 그 마음을 갖다가 쫙 내려놨다? 뭐 이런 거지. 음.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 분이라면 아마도 어쩌면, 선생님 전 양다리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양다리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지. 음. 얘가, 어, 저기, 막, 뭐,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뭐, 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어, 어, 저기 뭐야 어, 모든 사람한테 뭐 친절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제안 너랑 나랑 좀 잘해 볼래 라고 그 말을 갖다 사겨 볼래 이 말을 하려다가 어, 그 말을 갖다가 안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게 하고서 좀 냉정해졌다 라고 봐음 냉정해졌다 그것 때문에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불투명해진,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음. 맞아 음. 맞아요 맞아 음, 선생님 저는 양다리가 아니었는데요 라고 하면 뭐이 사람이 양다리였다던가 어,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그치 사귀려고 했다가 이 관계가 이 일로 인해서 어, 이 일로 인해서 어 그냥 차, 어 선이 거진 게 아닌가. 근데 이거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보면. 음전 남친이라고 보기도 애매해. 그냥 어 사기 이건 사귄 게 아니잖아. 어, 사귈라고 제안을 하려다가 마음이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건 사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헤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뭐 사겼어야 헤어지지. 어, 사귄 게 없는데 어떻게 헤어져? 음, 좀 그렇게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하려다가 이, 이 사단이 난 건데. 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일단은. 음. 일단은, 어,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음, 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음, 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 다른, 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여러분하고 이 사람 사이 안정적인 관계가 깨졌다는 게 하나의 적이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외향적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 아는 이성들이니까 남사친 같은 게 많은 거죠. 그런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오해해서, 이, 이두 관계가 조금, 어, 사귀기도 전에 멀어졌다거나, 어, 그런 거예요. 그래, 에,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면, 이 사람도 그, 저기, 막, 두, 여러분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둘다 이렇게 놓고서 본다던가, 어. 이 사람하고도 밥을 먹고 저 사람하고도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직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거지. 둘다 두고 보겠다는 거죠. 둘다 두고 보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 게 여러분이라고 치면은, 어. 여러분도, 그치. 약간 어장관리를 하는, 둘중 하나는 어장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누구 쪽에 어장관리가 저기하면 남자 쪽이 더 어장관리가 더 확률이 높은 게 아닌가 싶어 카드가 점점 나오면서 어, 카드가 점점 나오면서 조금 더 클리어 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둘중 하나를 확률이 높은 쪽이 남자 쪽이 어장을 하는 게더 높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둘중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고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이제는 그런 거지. 어 내가 바라던 건 아닌 거예요. 어, 바라던 모습은 아닌 거야. 음. 그럼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아 맞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기, 막, 양다리를 거쳤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음, 점점 카드가 점점 확실해지네요. 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거기 양다리라고 보기는 힘들고, 왜, 왜냐라고 하면, 딱히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저거는 안 돼. 어, 성사는 되지는 않아요. 개 중에는 양다릴 수도 있겠지, 개 중에는. 어, 개 중에는 양다릴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두 사람을 놓고서, 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걸 갖다가 계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 맞아. 이 사람은 쉽게 결정할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견적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 왜 일본 카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들 엉덩이가 이렇게 무겁지? 음! 엉덩이가 무겁고,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아. 어,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저기, 막, 그런 마음은 있어. 어떤 마음은 있냐라고 하면은, 어, 안정적인, 어, 그, 상태를 갖다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 말고 조금 확실하게 누군가하고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가 그걸 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하게 어 포지션을 갖다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거 개중에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왜냐고요? 드물게는 드물게는 이 사람이 유분함일 수도 있어요. 드물게는. 음. 그런거 같아 이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잘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경고망동 하지 않는다고 경고망동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 몰랐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거는 아주 극소수에요 개중에는 음, 그렇다는 거지 이게 어, 제네럴 레딩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여러 개로 어, 만들어져요 케이스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어디 네, 봅시다 이 사람이 아, 혹시 어 혹시 혹시 왜 그러는지 좀알것 같은데 어 맞아 이 사람이 음 혹시 이 사람이 직장이 직장을 잃었나 음 직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음 아니면 음 이 사람이 어말 어, 그대로 양다리를 걸쳤거나 어, 맞아 어,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이 실망을 많이 했다 어 근데 이게 제목이 미친 듯이 사랑할 사람이잖아요 어디 봅시다 음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은, 이 사람이 자꾸 왜 유부남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음,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왜 자꾸, 이, 이게 양다리기 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 여자를 갖다가 외롭게 두는 것 같아요. 왜 외롭게 두냐라고 하면은 음왜 외롭게 두냐라고 하면 헤어지지도 못해요. 외롭게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음이 사람이 유부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관계가 여러분들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어 머리가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음, 내가 봤을 적엔 이거 이거 이게 추리 이거 두개 추리해 보건데 이런 것들 추리해 보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음, 양다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확실하게 양다리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꾸 지금 가정이 비춰지기 때문에 설마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도 이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을 뽑을 리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응. 그렇게 하고, 이 사람 성격에, 설마 이 진짜 양다리를 걸쳐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라고 봤을 적에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카드를 갖다 여러 개를 종합해보고 흘러가는 이 지금 이게 흘러가는 거 여기까지도 아 얘가 양다리를 거쳐서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못 오나 아니면은 양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걸 생각하는 걸까 여기까지도 그랬는데 이게 나오면서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이 사람이 감춰진 비밀을 볼게 아닌가 이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충격을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이 안 놔줄, 안 놔줄 수도 있겠는데 음. 아니 뭐야 이 사람은 이, 이게 뭐지요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음. 아 이거 참 2번 카드는요 참 어려운 카드인 것 같아 어, 왜 어려운 카드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음. 여러분하고 이아 이게 참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가정을 가진 게 아니라면 음, 자기 가정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 어, 자기가 어 자기의 그 여친이죠 어 여친이 음 여친이 어 자기의 여친이 너무 잘 논다 그래야 되나? 잘 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여친과의 관계를 깨고 어, 여러분한테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여친이 아니고 아내라면 아내라면 아내가 부정한 행서, 행동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고 여러분한테 오는 것인가 음둘중 하나예요 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카드를 뽑을 때마다 달라지잖아. 어, 뽑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마무리는 그런 것 같아. 이 카드의 내용상을, 카드의 제목에 나를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 사람이 가정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가정에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친이 있는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의 남친이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자가 많이 보니까, 내가 하나로 할게요. 자꾸 헷갈려. 어, 이 사람의 여친이 어,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여친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 그게 한 번에 끄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그 그 관계에서 오래 있다가 나는 여기서 봤을 적에 여러분이 혹시 양다리예요 그랬던 게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여친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의 여친이 양다리를 양다리의 부정한 행실을 해가지고 이 관계가 어그 뭐지, 미궁 속으로, 어,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뭘 하나를 갖다 쉽게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을까 말까를 갖다 고민을 갖다가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거지. 어, 왜냐면 이 사람의 여친이 어,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걸 갖다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걸 갖다가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여친은 아니었다는 거야. 어, 만약에 결혼을 했을 거, 부인이었을 수도 있고, 여친이어도 이미, 어, 부인의, 부인의 반열에 올라온 여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쉽게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한번 헤어졌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 이 사람이,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올것 같아요. 음. 뭐, 이게 진짜 정확한 거야. 어, 카드가 너무 이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서 나 정말 헷갈렸어요. 어, 이게 누군가, 이게 누군지가 되게 저기 한 거야.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게, 어, 맞아. 이게 이 사람의 여친 아니면 와이프라는 거지. 음. 근데 왜이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 내려놓지 못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만 하느라고 이 여자를 외롭게 뒀던 걸 갖다가 이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여자가 부정한 행실을 했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마음이 아팠다라고 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이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깨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깨고 온다 라고 봐 음, 깨고 어,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아닌가 음, 깨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기 뭐 그. 다는 아니니까 너무 어,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되게 민감한 문제야. 왜냐면 안 끼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왜냐면 이게 확실하게 뭔가가 딱 나온 게 아니라 음, 왜냐면, 하이걸 완전히 깬것 같지는 않아. 깨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 왜냐면은, 완전히 끝난 느낌은 안, 안 들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만 봐요. 왜냐면 이건 아직 ING인 것 같아. 음, 여러, 분들하고 감정이 생겨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정리하라라고 푸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냐면 미안이 여자를 외롭게 한건이 사람이었거든 음, 그리고 엄연히 이 사람도 결혼 생활 중이든지 아니면 이 여자하고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 어떻게 무엇이 정답이다라는 말은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카드 너무 복잡하다 진짜로 음, 암튼 그래요 네 2번 카드 하여간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안 꺼졌어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미친 듯 좋아 할 사랑할 사람은 누구 어디 보아요 와 첫번부터 이게 나오면 나들 어떡하라는 거지 와 이번 내용도 참 리딩이 복잡하어 이번 카드 머리에서 쥐난 줄 알았어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 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그막 스토리가 막 팍팍팍팍팍팍가 바뀐 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음이살 여러분을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을 한번 떠났던 사람인 것 같아. 음, 떠났던 사람인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 정확히 말하면은, 어, 환승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약, 여러분들하고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를 새, 사귀면은 그건 환승이잖아요. 어, 양다리, 양다리는 동시에 사귀는 거지만, 어, 누군가를 사귀고 그 사람한테로 갔다면 그거는 환승이지.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좋아한다는 거야? 어디 봅시다.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무슨 환승을 해놓고서. 아 진짜 내가 내가 이 타로카드 하면서요. 입이 거칠어져. 별꼴을 다 봐가지고. 아이씨. 어디, 보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 좋아하려나 모르지. 더 카드를 더 뽑아 봐야지.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사차원이 아닌가 싶어. 음. 조금 정신세계가 남달라요. 음. 그냥 자기 맘대로 오고 자기 맘대로 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뭐, 오지 마! 그래도 갈 거야! 하고서, 저기 막, 라 저기 막 집에 라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지맘대로 왔다 지맘 뭐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전신 세계가 난해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지랄하네 라면이 어디 있어야 저 니네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어 어디로 올라고 오 그래 막 이러는 거지. 어. 여러분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얘가 못 오는 거 있는 거지. 응. 여러분을 갖다가 미치게, 사, 어, 사랑하는, 사랑할 사람이 이 사람인갑다. <웃음> 근데 이 3번 카드는 너무 웃겨요. 어, 왜 웃기냐면은, 이 사람도 웃기지만 어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 야너 너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거지. 어, 그러니까 얘가 못 오고 어, 여러분들 그문 밖에서 서성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왜냐면은 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웃음> 사람은 그렇게 네, 사람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라 어래요? 음. 네,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 취소할게. 음. 좀 성격이 다혈질이라 그래야 되나 어, 다혈질인 것 같아 다혈질이고 다혈질이면서 좀 어, 어디로 어 튈지 모른다 그래야 되나 음 되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음와 이거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어, 미친, 여러분들을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음, 그런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이게 영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 영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한테 누가 고백한 사람 있나요? 음, 그 사람은 좀 버터야. 응? 그게, 그게 무슨,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와, 여러분은 누구 하나 선택하긴 기참 힘들겠다. 왜냐 그러면 주변에 여러분들을 미친 듯 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웃음> 근데 여러분은 어, 원하는 사람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 음. 그게 누구냐라고 보면은 어, 전 남친. 음, 주변에 남자, 나, 나, 남자가 많아. 음. 여러분 어왜 여러분 인기냐 어 만약에 남자가 봤다면 어그그 그 사람은 인기남인 거지 어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 만약에 전남친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왜 전남친 기 저기, 저기 막 근데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괜찮은데 어다 괜찮아요 어다 괜찮아 근데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 여러분들만의 어 한그 목표나 이상이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내 남자는 어때야 돼라는 그게 저기 막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 어 저기 막 주변에 사람 많은데요? 음많어 근데 여러분이 요지부동인 것 같아. 이건 둘중 하나예요. 과거의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내 그, 내 맘에 확실하게 딱, 내가 그, 세우는 그, 내, 그, 매뉴얼 있잖아요. 내 매뉴얼에 딱 부닥, 부닥, 부각되는 사람이 아니면 난 싫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 갔다가 어, 주변에, 어, 미친 듯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아. 한, 로맨틱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또, 어,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 하나 있고, 한 사람은 되게, 어, 남성적인 사람이 하나 있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오지 못하고서 멀찍감미서 바라보는 사람 하나 있고어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과거의 남친도 여러분한테 어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이 개 탔나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하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어떡하지?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없는 사람은 죽어도 없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와, 인생 불공평한데 남자들 다 괜찮아, 진짜로. 음, 다 괜찮아요. 직업도 다 괜찮아. 음, 뭐 와, 인생 진짜 불공평하다. 왜그왜 음. 그러,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땐 여러분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이 만만치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났다라는 뜻이에요. 어, 잘났기 때문에 내 매뉴얼에 딱 부합이 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가 그 거의 뭐 시작도 이 사람들이 거의 시작도 못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연애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것 같다가 다어 어 저기 막어 혜미야 우리 저기 막 극장 갈까 그러면 됐고 어나 저기 막 뭐, 뭐지? 뭐나 어, 빨래해야 돼. 그러면 혜미야 우리 저기 막 고기 고기 먹으러 갈래? 어, 됐고. 나 저기 막 책장 정리해야 돼. 혜미야 이러면 다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를 부리는 게 아니야. 끼를 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어, 여러분한테 날좀 보소. 날좀 보소하고 막사방팔방에서막 이렇게 뚜둥기는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음. 근데 여러분들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어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들은 안 움직인다라는 거야. 왜안 움직이냐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런 거지. 한 사람은 너무 어 하나는 어 너무 생각이 없고 막어 무조건 어 들이대는 놈 하나 있고. 어.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 그런 거지. 어. 해미야 오늘 밤은 아름답지 않니? 어 저별을 너랑 같이 오늘 밤 이곳에 서서 같이 보고 싶어 라는 어막 닭살 돋는 멘트 어 저별이 아름답게 빛난다 해도 네, 눈마, 누, 네 눈마, 눈보다는 만눈덜 빛날 걸뭐 이런 거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런 거지 어, 어 저기 막아나 어, 저기 막두시에 미팅 있는데 어 그게 몇 억짜리야 뭐 이런 거 <웃음> 지 잘났다고 지 잘난 척하는 놈 하나 있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거예요 어 별로 뭐 관심이 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설마 뭐 몇억 짜리야 이렇게 서 하니까 그 그니까 그, 이해를 돕자면 그런 거야. 지잘난 척 하는 애 있잖아요. 어, 아, 오늘 되게 바쁜데, 그래도 우리 햄이랑 같이 한강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 아, 됐고, 어, 한강은 너나 혼자 걸어서 막 이러는 거지. 음, 주변에서 여러분들하고, 야, 여러분들하고 사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진짜 많다. 음, 여러분 철벽일세? 음, 철벽 있다. 아, 왜 이렇게 철벽을 치죠? 진짜 철벽인데? 자, 이 많은 남자들그 주변에 하나씩 해 나눠줘도 되겠어. 엄청난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다가오는 사람들 다 막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매뉴얼이 있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어. 이거 이생망에서 이색망에, 어, 4번 카드 뽑은 거그 사람인가 혹시? 그런 것 같아. 음, 내 매뉴얼이 확실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랑, 과거의 사랑이 다 실망적으로 끝났다라고 봐요. 어, 실망적으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금이 좋다라는 거지. 지금이, 어, 지금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맞아. 어 여러분은 그리고 음와 진짜 여러분 인기 엄청난데? 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진짜 줄을 섰어. 응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안 고르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지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딱 원하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어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 또감감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 뚜렷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어 좋아하는 사람이 음 색깔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왜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아 음, 상처가 많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갖다가 그 감싸 안아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들의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감싸 안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누구한테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여러분 너무 확 너무 확고한데? 음, 너무 확고해요. 어 이렇게 확고하기도. 어, 그러니까 인기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어 맞아 이거 봐.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다 확고하다는 뜻이거든요. 보여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거? 그 누가도 안 움직일 것 같아. 음, 이거 저기 막 이생망에서 어, 4번 카드 어, 4번 카드 사람인 것 같아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음,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이, 이, 이, 이 카드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그 4번 카드에서도 진짜 요지부동이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요지부동인 것 같아. 근데 약간 틀린 면은 있어. 어, 틀린 면은 있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누가 하나가 다가오긴 다가온다. 음, 누가 하나가 다가오긴 다가와요. 음, 다가오고, 그 사람은, 어, 그,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뭐, 음, 이 사람은, 어, 지금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사람 뭐, 헛 트루 뭐 이렇게 금전을 갖다가 쓰거나 그러진 않아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위나 위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냥 가볍게 음 그냥 얘기나 하고 친구처럼 뭐 지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처음부터 막막 어, 막 들이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같아좀 젠틀하게 할것 같아요 어, 젠틀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음. 그냥 어떤 제안이지 그냥 밥이나 먹고 뭐뭐 뭐 여자 남자 그런 거 말고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다리를 뻗을 데가 없다라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근데 여러분은 딱히 반응이 없을 것 같아. 어, 왜 그러냐 면은 아, 이게, 그, 여러분 자체가 인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지만, 음, 움직인다라고 봐요. 어, 안 움직일 것 같아, 여러분이. 음, 다음 카드 나오는 거 보니까, 어, 너무 여러분들이 뜻이 확고해요. 음. 그래서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아니 여러분들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 경제적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야 돼. 일단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어, 누구를 갖다가 여러분 누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안 움직일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이3번 이 카드는 더 이상 뽑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없어. 어 주변에선 좋다고 난린데음 주변에선 좋다고 난리고 여러분 뭐 혹시 막그 여러분 뭐뭐 뭐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좀 만나봐라 만나봐라 하고 그런 사람 어 그러지는 않는가 싶어 음 주변에서 다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안 움직여요 요지부동이야 음 그래서 저기 막 그냥 가볍게 차 한잔이나 밥 한끼 먹는 사람 은 있을 수 있어도 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언제까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거는 칼자루는 여러분들이 잡았어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거야 내가 너 그러면 쟤는 오는 거고 어, 그, 아니야 아니, 아니, 나, 나 마음 바꿨겠다 꺼져 꺼져 너 말고 쟤 그러면 예이 하고 걔가 온다라는 거지 어. 와 부럽습니다 네 3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섹스피어가 말했죠. 사랑은 미친 짓이다. 음, 나를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미친 듯 사랑할 사람이, 어, 지금, 안 움직여요. 음, 왜안 움직이냐? 근데 여러분들을 미친 듯 사랑해줄 사람은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왜,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 음, 돈이 없어서 안 움직여. <웃음> 이걸 좋다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웃음> 여러, 여러분들 눈이 동그래 지는 게 내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 어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못 움직여 어, 여러분들을 미친 듯 사랑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래서 기회만 본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 그, 그 저기만 왜냐 라고 하면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미친 듯 사랑하는 이유는 어, 알겠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아, 요즘에 보면은,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직업이나 어떤, 어, 저기 막, 버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여자들이 더잘 벌어. 아무래도, 이, 요즘은 다 사람들이, 여자의 섬세한 그런, 어, 감각이라 이런 게 필요한 작업, 자, 어, 어,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잘 보는 것 같아. 음. 아, 근데 여러분은, 글쎄, 어, 이, 여러, 이, 이, 이, 이 4번 카드도 여러분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마음은 있어도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지. 음. 마음은 있어도 움직이지는 않는다. 어. 그렇지만, 뭔가, 어 뭔가는 새롭게 시작이 되기는 되긴데, 이 새롭게 하는 이 시작은 유패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하고 뜨겁게 사랑할 사람은 유패가 아니다라는 거야. 음. 그 사람이 오려고 하지만 오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기회만 본다라는 거지.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사람은 여러분한테 쉽게 올 수가 없어요. 음, 남자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 이 친구는 여러분한테 어, 올 수가 없어. 어, 돈도 없고 돈도 없을 뿐더러. 음.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아. 어, 지금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잘 되지도 않고, 그렇다가 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오지는 못한다. 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음, 굳이, 굳이, 그런 것 같다. 어. 이 여러분들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저기만 남자가 있기는 있는 거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게 딱히 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요지부동인 거 같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 를 모르겠냐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인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 인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여러분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성격이 세음 성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얼마나 세냐고요? 많이 세요 음. 뭐 그런 거지 어~ 그니까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어, 내가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치 뭐 너는 사귀어야 되냐 뭐 너는 사귀어야 되지 어~ 이런 식이에요 너는 사귀어야 되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히 내키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은 주변에 남자가 꽤 많은데 어~ 다 다른 사람 같아요다 다른 사람 같고 음~ 여러분들은 딱히, 이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하고 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와요. 음. 근데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과거의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봐. 왜 과거의 사람을, 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 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남자밭인데 음, 3번 카드하고 비슷해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좀 기다리는 느낌이 난다라고 봐 기다리는 느낌이 나고 그렇지만 어디 봅시다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왜 어, 아니면은 여러분이 남자를 갖다가 사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주변에 여러분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안 사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 누구도 안 사귀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맞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잘안 움직일, 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그 여자들이 그래요. 이게 완전히 몰빵 맞, 몰빵이잖아. 어, 몰빵이지. 그 그, 그, 그,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여주인공 안에 그냥 잘생긴 남자들이 촤그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좋아하잖아.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그래서 시기 질투도 있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마위에 가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전 남친이 아닌가에 음, 아니면 전 남친의 어, 전 남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어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귀는 게 아닌가. 아니 난 참. 저기 막 남들은 어, 남자가 없어서 걱정인데 여기는 남자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왜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짜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그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사람은 못와요 어, 돈도 없고. 음. 아... 돈도 없고 선생님 기다리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그런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그 사람 때문에 어 저기 뭐야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들 갖다가 안 사귄다라고 봐 금전적인 손해를 본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지금 나는 이게 과거의 남자를 기다리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카드가 달라지니까 음. 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남자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도 봤지만 그 그런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헤이 어아 내가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라는 뭐 자책 뭐 이런 게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는 잘될 거라 생각하고 사귀지 안될 거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이 안 좋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갖다가 새기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과거의 그 남자는 항상 그런 그런 거. 그,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속을 많이 세겠다라고 봐요. 어, 여자 문제, 돈 문제야, 이거는. 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금전적 손실도 많이 보고, 구설도 너무너무 심했고, 그렇다고 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뭘 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는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철벽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철벽을 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 이 지금 이 전남친, 어 전에 이렇게 데미지를 크게 주고 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감정이 다안 좋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대화 나누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안 사귀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봤을 적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이거 왜 봤냐라고 하면 그냥 본 거지. 어. 그냥 내가 매일같이 올리니까. 어. 궁금하기, 궁금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내가 주변에 아, 저 새끼들이 다 만나 싶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본 거지. 저도요, 옛날에 심심할 때 내가 내 것도 뽑지만 남의 것도 봤어요. 어. 안 맞는 것도 많지. 왜냐면은, 어떤 거는 그래야 내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것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 어,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누가 나 그런 것도 있지 내 인기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는 거 갖다가 느끼면서 희열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웃음> 아무튼 그런 것들에요. 이 여러분 지금은 어, 연애를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외롭긴 외로워. 외롭긴 외롭지만 그냥. 그 외로운 게 차라리 골치 아픈 것보다 낫다. 어 그런 거지. 왜냐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어. 하나는 너무 우유부단할 수 있고 하나는 성격이 너무 어, 말을 갖다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말할 때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갖다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과거의 남친의 그 기억에 대한 그것도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왜 이, 오늘 이 주제는 카드들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어렵죠 음, 왜냐면 마음이 하나가 아니야. 어,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왜 싫어하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좋냐? 왜그 왜냐면 사람이 좋을 때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 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 여러분 감정이 감정이 어떻게 뭐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로 흘러와서 어떻게가 전개가 되고 어떻게 너랑 나랑의 감정의 하나를 이룬 다음에 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다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사람은 아씨 아 짜증 나는 거지 음그니까 사람을 누군가가 좋아할 때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음. 계단을 갔다가 한 번에 막네 다섯 개씩 올라가려면 다리 가랑이 찢어지지. 그렇게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무리 내, 어, 상, 내가 급하다고 해서 아이고, 저 소리 때문에 자꾸 맥락이 끊겨서 아무튼 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이제 이게 자꾸 깜빡깜빡 해요. 음, 기억이 안 나서? 어, 그냥.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 누굴 갖다 그렇게 급하게, 어, 사귈 마음도 없고, 왜냐면 급하게 먹은 떡에 채한다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좋다 그래도 급하게 누굴 갖다가 그냥 허둥지둥? 어,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 아니면은 연말이 됐으니까? 어, 그런 거지. 연말이 됐으니까 누구를 그 시간에 떠밀려서 아니면 환경에 떠밀려서 누구를 사귀는 걸 갖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사귀어 봤더니 뭐야 결국은 나한테 남는 거는 어, 실망뿐이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한테 다 실망만 안겨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뭔가에 떠밀려서 가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좋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은 노. 뭐, 왜냐면 하 마음이 없잖아. 어. 아니, 언제 봤다고 사랑 타령이야.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그러고서 그냥 나는 그냥 어, 당분간 이렇게 있으려니까 너희들 나 어, 아그들아 어, 나를 갖다 괴롭히지 말아다 오 이러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 어, 그, 어, 뭐가 그랬던 거냐 하면은 상대방들이, 어.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연애가 왜, 왜 좋게 끝나지 못하겠어요? 그치. 왜냐면 오래 사귀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오, 오잖아. 권태기가 오면 그거 갖다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들이 어떤 생각을 해. 그치. 한눈을 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어 누군가가 그 여러분한테 다가온다 해도 잠시 망설여질 수는 있어. 어 그렇게 할까 말까 망설여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냥 내가 그런 거지. 내가 딱 봤을 적에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어,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나는 요지부동이다. 진짜 괜찮은 사람 음, 나를 갖다 아껴줄 사람이 아니면 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래도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 뭐가 다행이냐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내가 지금 이말 하려 고 그랬거든. 그래도 여기는 재해라는 게안 나오네요.라고 어차어 왜냐면 재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재해 카드가 안 나와서 너무 너무 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응?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이게 혹시 어 과거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치 전남친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려 하는게 아닌가 음,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 왜 확실하지 않냐 라고 하면은 지금 카드가 지금 이제서 하나가 약간 그 옛날에 어 기운이 들어 오려고 하는 그게 하나가 떴는데 음 왜냐면 그 사람하고는 처음에 만났을 적에 불같은 사랑을 했을 것 같아 음. 불같은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 그렇거든 음. 아그 전에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기운도 스물스물 보이고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어디 봅시다 아, 이게 뭐지요음 이게 이게 뭘까요 음?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하고, 음, 맞아. 어 과거의 어 과거의 남자도 여러분한테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과거의 남자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음, 어, 왜냐하면은. 어, 이미 과거의 남자한테 이렇게 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줄 알아요? 여러, 왜 이렇게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꼬이냐 하면은, 이게 그, 여러분한테 인연, 인연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인연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싶어. 이러다가 또한번싹 나가요. 어, 싹 나가고 나서 하나만 남을 수 있어. 음. 그러 조금 더, 그냥, 그, 내 인연이면은, 내 인연이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보세요. 누가 남나. 싹 빠지고, 싹다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가 남는지, 음, 하나가 남는지.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 음, 여러분에, 여러분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다 노하는 거겠지? 이말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여러, 입으로는 여러분들을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지.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양쪽 울에다 놓고서, 어, 제, 그래도 내가 더, 어, 마음에 드는 걸한테, 일단은, 어, 저기, 막, 액션을 하고, 얘가 노하면 얘한테 간다. 뭐, 이런, 이런, 음, 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는 거고 과거의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딘디기 너무 시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도 싫고 조금 더 기다려봐요 어 과거의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는 것 같아 음 만약에 어 여러분이 전 남친을 기다리는 거라고 라 한다면 은전 남친은 여러분이 오지 말라 그래도 다시 와요 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로든 연락이 와, 전 남친한테는. 왜요라고 하냐면은, 어, 전 남친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미친 듯 좋아했었던 건 맞아요. 어, 미친 듯 좋아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이전 남친은 여러분이 오지 마, 어, 제발 오지 마 그래도, 어떤 경로로든 와. 근데 그 온다는 게꼭 사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아, 그냥 지가 좋다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사귀는 거야. 어, 어, 온다는 거는 사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음, 그냥 여러분들, 어,한테 자꾸 와서 치근덕치근덕 치근덕 되는, 그니까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그냥 뭐, SNS상에다 흔적 남겨놓고 간다던가, 아니면 진짜 술 마시고서 맨날 뭐해? 어, 한, 다라던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그거 사귀는 거 아니잖아. 음, 왜냐면, 이게, 그, 이 문화의 차일 이수 있어요. 미국에선 그렇게 못해, 절대로. 난리나지. 그렇지만 한국은, 어, 이게 문화가 한 번에 똑 떨어져 주면은, 이거는, 여, 그, 저기, 막, 이별의 매너가 아니지. 어, 그래서 좀 매달려주고, 막이래 그래, 그래야지 좀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사랑했었는데 너무 똑 떨어져도 아쉽지. 우리가 그 권하는 것도 3, 세번은 권한다, 그러잖아요. 음. 어, 이제 전 남친한테 또 온다라는 거야. 어, 괜찮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칠 때 사랑할 사람은 주변에 많다 단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을 하고 미치듯 사랑했던 그 사람도 연락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귀고 안 사귀고는 여러분의 마음이지. 근데 이게 사귀자고 오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만나 만나서 얘기해봐야 아는 거고. 왜냐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그 마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뜨겁게 사랑했다 했을지라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미 절정의 순간은 지났다라는. 거야. 우리 너와 나의 감정이 그 꼭지점을 찍었을 때 그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와서 뭔가 이어진다 해도 그 꼭지점 그 부분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 밍밍하게 식었던 이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해라는 게요. 해더라도 어, 그냥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더 그 이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어떤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제외하는 기간 동안 내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 사람을 내 마음에서 조금 떨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암튼 어,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선택하는 걸 원해요. 음, 중간에 리딩이 조금 처진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카드 자체가 어, 너무, 어, 너무 밍밍해. 어, 이, 이 카드는 너무 밍밍해요. 암튼, 음. 자, 4번 카드. 나를, 어, 사랑은 미친 짓이야. 여러분이 전 남친하고 진짜 미친 듯 사랑했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아직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 미친 듯 사귀고 싶은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의 리딩의 요점은,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